안녕하세요. 플루토스 건륜아빠, GD 트레이더입니다. 암화폐 브리핑은 영상 브리핑으로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좀 바쁘다는 이유로서 미뤄왔었는데요. 최대한 자주 영상 브리핑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D 대표의 암화폐 브리핑은 암화폐 시장 동향 및 간단한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을 살펴보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년 7월 2일 GD 대표의 암화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총 12종목, 12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고점 달성 이후에 계속해서 하방의 주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일 대비 현재 약 마이너스 7%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시총 12종목들이 대부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달성 이후에 계속해서 하방의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현재 어,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살짝 돌파했다가 현재 하락 추세 지지를 받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대부분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매매 타이밍으로,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어, 그런 매매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어, 차트 캔들 차트에서 각각 어, 종목마다 이러한 주요 저항선을 어, 차, 작도를 해주시고 이러한 저항 돌파를 어, 확인하셔서 저항을 돌파할 때 매매를 한다는 그런 근거를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상승률, 상승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REN, REN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종목이 어, 전일 대비 약 22% 상승하면서 상승률 1위를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뭐 차트로도 급한 펌핑은 아니고요. 꾸준하게 우상향 차트를 보였던 어, 모습이, 모습이고요. 뭐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종목도 현재 어, 꾸준한 우상의 차트를 보이면서 전일 대비 약 15.3%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현재, 어, 상승률 12종목들이 대부분, 어, 5% 미만, 3% 미만의 이런, 어,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고점 달성 이후에 현재, 어, 하락을, 하방을 진행 중인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현재 요 시총 12종목, 아, 상승률 12종목으로만 보자고 하면은, 현재 시장 상황은, 강세는 아니다. 이두개 종목 제외하고는 현재 배동률이 5% 미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세는 아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하락률, 상승, 하락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OA, 이 종목이 전일 대비약 마이너스 15.7% 하락하면서 하락률 1위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NRG, 이 종목이 전일 대비약 마이너스 14% 하락하면서 사랑률 2위. 그다음에 CRO.crypto.com 이 종목이 역시 마이너스 한 14% 정도, 13.4% 13 정도 되면서 3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상승률 12 종목과 비교해 보자면은 일단 10 마이너스 10%, -10 이상의 어,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 네개내 종목 이상이 되고요. 그외 종목들도 현재 마이너스 5% 이상의 변동률을 보이면서 어, 현재 시장 상황은 강세보다는 약세가 조금 더 강하다. 그 약세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률 12종목을 보면 대부분이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달성 후에 이런 식으로 하락을 이어가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상방을 이어간다고 하면 은 이러한 종목들도 똑같이 상방으로 갈수 있겠죠 그리고 하방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은 똑같이 하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서 어 이러한 종목들 비트코인과 커플링 어,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움직임들,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을 좀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의 거래량 12종목입니다. 어, 거래량 12종목은 지난 6월 27일 마지막 브리핑 대비해서 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암마폐 시장 시총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마지막 브리핑이었던 6월 27일 대비 시총은 계속 감소한 모습을 볼수 있겠죠. 어, 감소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했으나 다시 감소 추세에 있고요 6월 27일 대비 현재 시총은 약 마이너스 1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따지면 약 68.3조원 68조 3천억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엄청난 규모의 시총이 어, 현재 외부로 유출됐다 증발이 됐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시총 그래프를 지난 1개월간 그래프좀 보자고 하면 은 어, 지난 6월달이죠 네, 지난 6월달 이후에 어, 시총은 약 300만, 300빌리언 달러. 네, 300빌리언 달러 위로 시총이 올라, 올라온 이후에 현재 계속 이, 이 300빌리언과 350빌리언 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300빌리언 달러 위에서 가까스로 지지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지받고 지지를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은 다시 시총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시총이 300빌리언 달러를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어, 조금 강하게 250빌리언 달러까지는 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라볼수 어,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총이 300빌리언 달러 이상을 지, 유지를 하는지 혹은 그 이하로 감소하는지 이 부분을 좀 주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 시장 점유율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총이 감소하면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점유율이 감소하는 반면에 기타 알트코인들 또는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은 점유율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점유율 증가가 순수하게 진짜로 어,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인지 또는 뭐 일, 대충 자리를 메꾸는 것인지 이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 시총이 좀 감소를 하고 있죠 시총이 감소를 하는데 어, 점유율이 증가를 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시, 어, 점유율 그러니까 어, 점유율 증가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백분 100분, 백분율에 의한 어, 이 점유율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60%면은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40%의 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00 중에 비트코인이 차지를 뭐 60%를 하고 있다가 10%가 빠졌어요. 그럼 나머지 이 알트코인들이 10%를 자리를 메꾸는 그런 현상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총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비트코인은 어, 점유율이 감소를 했고 나머지 기타 알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리플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순수하게 점유율 증가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빠진 자리를 메꾸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제가 말씀드린 이부분의 근거를 좀 보자고 하면은 어, 알트코인들 알트코인 점유율 그래프 제가 받은 6월 27일 똑같이 지난 마지막 6월 27일 점유율 어, 시총 그래프를 보자고 하면은 현자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장만의 점, 어, 시총 그래프입니다 역시 똑같이 총이 빠지고 있죠 시총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어, 이런 알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종목들 시총이 점유율이 증가를 했다? 증가가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빠진 자리를 메꾸는 그런 형식의 점유율 증가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 우리는 뭐 이더리움이나 기타 알트코인들이 점유율 증가했다고 해서, 알트코인을 매매해야 할 근거 타임이다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어 순선 알트코인 점유율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의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D, US 달러죠. US 달러가 약 77%의 거래 비중으로 현재 거래량 1위 보이고 있고요. JPY, 일본의 엔화 통화가 약 13.6% 거래 비중을 보이면서 현재 거래량 거래량 2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원화가 약 4.98, 5%의 어, 거래비중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거래량 4위를 보이고 있고요 유로, 유로가 약 2.3%의 거래비중으로 거래량 4위를 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브리핑 대비 거래량 변화는 뭐 크게, 국가통합의 거래량 변화는 뭐 크게 없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어,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인들스 통계구요 현재 비트맥스 비트맥스 거래소가 거래량 약 10% 전체 거래소 10%, 10% 11% 정도 거래량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 순위 1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OKX 체인지가 2위,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어, 거래소가 거래량 3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인마켓 통계 거래량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고요. 역시 비트맥스가 1위, 비트맥스, 바이낸스 바이낸스 거래소가 어, 거래량 상위 3개 거래소를 상위 거래소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비트맥스 마진 거래가 현재는 어,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진 거래 및 자진, 자전 거래를 제외한 어, 수정된 코인 마켓 통계 거래소를 어, 거래 거래별 거래량 순위를 보면요, 현재 바이낸스 바이낸스 거래소가 1위, 다음 OKX 체인지, 그 다음에 후비 걸, 글로벌이 어, 3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시장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1일봉 기술 분석 지표 요약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실레이터 지표 자 오실레이터 지표는 뭐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한개총총 11개 의 지표 중에 한개 그리고 상방으로 갈가능성 2개 중립적인 모습 8개 지표가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오실레이터 지표만으로는 뭐 방향을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평균 지표 역시 8개 지표는 하방으로 8개 지표는 상방으로 1개 지표는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이동평균 지표로도 방향 흐름은 파악하기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는 총 28개 지표 중에 9개 지표가 하방, 10개 지표가 상방의 흐름을 보이며, 어, 흐름 가능성을 보이고, 9개 지표는 뭐큰 방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술 분석 지표로는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추세 채널 분석 그래프입니다. 어, 지난 6월부터죠. 뭐, 물론 더 밑으로 가지만 지난 1월부터겠지만, 1월부터 매우 가파른 상세, 상승 추세 채널을 계속 이렇게 보여왔던, 크게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채널을 보였던 비트코인이 최근 어, 9일, 5일 동안, 네, 하락 추세를, 하락 추세 채 보이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 채널 하단 지지를 받고 있고요. 어, 이 채널 이탈을 한다고 하면 더 강하게 이탈을 하면은 뭐 8K, 8000달러까지 볼수 있겠지만은, 어,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자세한, 좀 이런 시향 분석, 차트 시향 분석에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 추세 채널로 봤을 때는 10K, 만 달러 선 지지를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추세 채널 그래프이기 때문에 좀 시향, 차트 시향에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 어, 이 부분은 10K를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다시 다음 상승 추세를 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거래 매물대 그래프입니다. 자, 거래 매물대 기준으로 어 주요 저항선인 이 부분이 약 13,840선, 13,840선 되는데요. 이 부분 도달 이후에 어 가격이 급하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요한 이러한 매물대 지지선들을 모두 이탈하고 현재 뭐이 이건 얼마인지 11,600달러, 11,600달러 지지선까지 이탈하면서 현재 네, 만, 만삼백달러까지, 어, 도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근 7일간 거래 매물대 기준으로 보면은, 어, 거래 매물, 거래 매물대 기준으로 다음 주요한 지지선은 약 9천달러 선. 그, 그러니까 매물대가 현재 여기까지 다 깨진 모습이죠. 뭐, 만달러, 만오백달러 이상의 매물대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다음 매물이 많은, 네, 9,500에서 9,000달러 선이 어 다음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차트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7일 마지막 브리핑에서 주시하던 캔들 패턴 및 이동 평균선 관점의 일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 27일날 종가 마감에 따라서 이브닝스타 캔들 우리 말로는 저녁별 캔들 패턴이라고 좀 하죠. 이러한 패턴을 예상했었어요. 그때가 이런 여기 이 모습이었죠. 이런 은봉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몸통이 작고 꼬리가 있던 도지형 캔들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브닝 스타 캔들 패턴은 이런 식으로 어 양봉이 있고 그다음 그 다음날 캔들이 이런 도지형 캔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은 이러한 음봉으로 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캔들 패턴인데요 어 이러한 캔들 패턴이 진행되지 않았죠 오히려 장대음봉이 나왔어요 장대음봉이 나오고 어 종가로는 당시에 단기 이동평균선 약 7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 단기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어, 반등을 하였으나 고점을 넘지 못하면서 하락 추세가 어, 가속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 단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중기 이평선, 이 빨간 색 선이죠. 중기 이평선 약 31평선이고요. 3이평선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 중기평성까지 가격 내려온다고 하면은, 뭐, 가격대는 약 9,500달러, 9,520달러에서 뭐 9,500달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이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일단 지난 2월부터죠? 지난 2월부터 이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어요. 뭐, 현재 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움직임, 움직임으로 보시고, 뭐, 떡락이다, 비트코인 하락 진행 중이라고 보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 보면은, 지난 2월부터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 상승 추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기이평선, 매 고빈마다 이 중기이평선, 입형선, 빨간색 선이죠. 이평선의 지지를 계속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쯤에. 이때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때도 계속 중기이평 어,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도 지지를 가,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브리핑을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도 가격이 내려오다가 이 중기입형선에서 일단 이동평균선 관중에서 보면은 이 중기입형선은 생명선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선 하락하다가 이 선에서 지지를 받으면 상승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약 9500달러에서 9000... 음, 뭐 많이 내려오면은 뭐 93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도 보시면 완벽하게 지지를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이탈 했다가 다시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300 달러까지 혹은 9,120 달러까지 내려와서 다시 중기평선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지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 그다음 반등, 그다음 움직임 상방의 가능성을 어, 기대해 볼수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현재 가격 조정이 중기평선 지지를 받는지 이 여부, 이 여부가 어, 꼭 확인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어, 시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한번 볼까요? 10% 정도면은, 여기서부터, 네, 역시 한 장기평선까지 되겠네요. 10%만 8,470달러. 8,470달러까지 손절라인 잡고요. 매수 타이밍, 어,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 가격이 중기평선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매수하고, 어, 마이너스 10%까지는 손절라인 잡고, 혹은 다른 모습으로 보자고 하면은, 장기평선이 지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얘가 가격이 더 내려왔다가 장기평선 지지 받고 반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평선 이탈을 입찰이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될것 같은데요 장기평선 이탈을 손절 라인을 잡고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어, 괜찮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가격이 장기평선까지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의 힘은 좀 소진된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잠시 매매를 중지를 하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 입형선을 이탈을 하면은, 어, 2월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는 소진을 했고, 다음 상승 추세에서 다시 매매를, 어, 노려보는 그런 타이밍을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12시간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작도했던 이 고점 상승상파의 고점 약 13,800달러 13,840달러 정도 되고요 결국 이 부분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조정사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런상으로 보자고 하면은 조정사파는 어, 상승3파 여기서부터 여기 상승산파의 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약 38.2% 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도 예외가능이라고 써 있어요 무조건 38.2% 지지가 아니고 뭐더 내려갈 수 있고 그 위에서 지지 받을 수 있고 예외가능이라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일단 38.2%가 기준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약 9,830, 9,830에서 과거 형성돼서 이런 어 상승추세 채널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야, 이 추세로 내려오면 약 9320달러 까지 그래서 이런식으로 어, 9830 또는 이렇게 9320달러 까지 내려오면서 지지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정사파가 여기 이부분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 나좀 이론상이고 어, 실제 차트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상승추세 채널에서 60.8% 라인인 이 부분 61.8% 라인과 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 상승 추세 상승 3파의약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은 50% 라인까지도 그렇다고 하면 약 8,560달러 정도 될것 같아요 8,590선? 아, 8,590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자면 여기는 깨면 안될것 같아요 적어도 이 부분 61.8% 라인인 어, 7,350달러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깨면은 이탈을 하면은 이건 엘리어트 파동으로 볼 수가 없죠 이미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뭐 주정 3, 상승 3파가 이루어졌고 주정 4파 이후에 상승 5파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끝났다 그 다음은 하락 3파가 남아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상승 5파가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마지노선은 어, 7,350달러는 깨면 안 된다 그리고 제일 좋은 비율은 어, 8,590달러까지의 하락 즉 최대 이 이상으로 하락을 하면은 어 남은 상승 오파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엘리오트 파동은 이미 끝났고 다음 상승 3파가 진행되는 그런 해석으로 좀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오파가 남아 있는 엘리오트 파동으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현재 조정 사파가 이루어지는 9,830선에서 어 크게는 8,590선 이 사이가 어 마지막 상승 오파가 남아 있는 상승 오파가 진행되기 이전에 마지막 어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5파는 어디까지 올라갈까라고 어, 좀 해석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게 어, 피보나치 확장 비율입니다. 어떻게 작도로 내가 된 것이냐면은 피보나치 데일링 비율에서 고점, 상승 3, 상승 3파의 고점과 조정 4파의 저점. 물론 이게 여기까지 오진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물론 이론상으로 조정 4파까지 온다고 하니까 조정 4파까지 가격이 내려왔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확장 비율. 나머지는 좀 지어보고요. 이렇게 1.618, 161.8%부터 361.8%까지. 그니까 뭐, 한 배부터 두 배, 세 배까지 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보면은, 어, 상승 오판은 적어도 160.8%인 6300달러부터 어, 316.8%, 316.8%인 243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지지 받고 반등을 한다면은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 상승률을 보장 하면 여기서 만약 지지를 받을 경우 약 65%부터 약어 140% 146%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어디까지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렇게, 무조건 저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네, 피보나치 확장 비율로 보자면 은 상승오파는 어, 2430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라볼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부분은 우리 비트코인 원화 차트로 좀 한번 살펴볼까요 원화, 업비트 원화 차트고요 과거에 제가 똑같이 상승 3파를 여기까지 라고 보고 작도했던 모습인데 이제 이 부분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식으로 상승오파가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승 3파의 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여기까지죠 여기서 38.2%까지, 그럼 소형 사업화는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릴 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가격은 약 1,186만 5천 원 정도, 1,186만 5천 원 정도고, 어, 이 부분은 아까 달러 차트와 어, 좀 다르게 이렇게 사, 과거 작도됐던 어, 상승 추세 채널 상단까지 내려온다는 가정이에요. 좀더 많이 내려오죠. 아까 어, 달러 차트는 상승 추세 채널 상단 이상이 38.2% 였는데 우리 원화 차트는 딱 38.2% 라인이 상 추세 채널까지 그래서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지지의 역할이 그러니까 지지가 강할 포인트예요 약 1186만 5천원 부분이 부분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어, 추세 채널의 62.8% 라인이고요 어, 피부나치 되돌림 비율로 보자고 하면은 어, 과거에 작동했던 라인이니까 약 1082만원 정도 네 여기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역시 이 부분도 엘리어트 파등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마지노선 요점이 되겠죠 이 부분 약 9,480만원 정도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엘리어트 파등 이론으로 볼수 볼수 없고 상승 하파가 진행이 되고 주정 4파 상승 오파그 다음에 상승 3파가 남아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오파가 남아있는 해석으로 보자고 하면은 적어도 50% 라인 어, 1, 1,030만 원 정도는, 어, 지켜줘야. 그리고 마지노선은 9,450만 원 정도. 여기는 이탈하지 말아야.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매수를 대기한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어, 주동 사파 38.2% 라인인 1,186만 5천 원부터, 어, 6 7 8 라인인 약 1,080만 원. 요 사이에, 어, 매수를 대기하고 있으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장 비율로 목표 확치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아까, 달러 차트에서 한, 것, 한 것과 똑같이, 자, 여기 고점. 상산파의 고점과, 어, 조정 4파의, 4파가 진행될 이 38.2%까지의 라인을 보면은, 자, 딴건다 지우고 약간 똑같이, 1 6 7 8부터3 6 7 8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 좀 보기 쉽게 색깔 없애고, 자, 오른쪽으로 파인트 보면은, 상승 오판은 적어도, 어, 2004만 선이죠? 2000, 2000, 2000만 선. 약 2000만원부터, 어, 3010만원까지. 그러니까 361.8%인 3010만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승률 보면은 아까랑 달러수 다 비슷할 거예요. 예, 68%부터 약 155%까지. 어, 워낙 한 10% 정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네요. 최대, 최대치까지 오르면은, 아까 달러가 140% 정도 됐었죠 145% 150, 153% 되니까 약 10%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원화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피보나치 펜 관점의 1봉 차트입니다 피보나치 펜 하락 추세의 마지막 관점, 관문이었던 점관 23.6% 라인 돌파하고 그다음에 상승 추세의 초입인 78.6%를 돌파한 상황에서 다시 재이탈를한 모습이에요 재이탈를 하고 현재 이 추세대로 다시 이 페브라치 펜하락조에 23.6%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어, 약 9,450 9 5 선까지 혹은 9,500 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조정이 어, 9,500 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엘리트파던 관점에서는 9,800에서 9,500 사이였나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패턴 관점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어, 현재 이러한 어, 플래그 패턴, 플래그 패턴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현재 5월 30일 고점, 5점인 5월 30일 고점인 어, 8,950선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6월 6일 저점인 약 7,440선 이 부분에 피보나치 확장 비율인 어, 1 6 1 8약 1,950달러선이죠. 이 부분 지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를 이탈한다고 하면은 자, 패턴 하단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패턴 하단 가격은 약 9,820에서 9,800 달러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800 달러 지지 이후에 여기까 내려온다 오고 패턴이 이런 식으로 상단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패턴이 진행된다고 보, 보면 되, 되고요. 이 패턴의 목표 목표가는 약 1,400 어아니요 14,650 달러 14,650 달러 선이 어, 이 패턴의 목표가라고 보시면 되, 되, 되겠습니다. 자 아,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뭐 이런 9,800달러나 9,500달러 이러한 어 반복되는 지지 라인들을 어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 브리핑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지지 라인들을 잘 체크하셔서 네, 매수 자리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일목균형표 관점의 어 주봉차트입니다 일주일 봉차트고요 지난 6월 17일 어 브리핑에서 이런 후행스팬이이 과거 오오. 형성된 구름대 상단을 돌파했었죠 네, 여기까지 강하게 돌파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 받았습니다. 캔들은 위로 긴 꼬리를 남기고 뭐 이런 몸통이 작은 캔들을 보이고요. 결국 후행 스팬은 돌파하지 못 돌파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 현재는 어 과거 형성된 구름대 이게 일일봉에서 작도한 건데요. 과거 형성된 구름대 상단 근거로 작도한 이 지지선 만달라선 만달러선 지지를 이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만다라선 지지를 실패하고 만약에 이 기준선, 아 전환선이죠, 이 하늘색 선, 전환선 부분까지 가격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가격은 어약 9,700선, 9,700선까지 조정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어 전환선까지 내려오면은 9,700선까지의 어 지지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이 부분까지 이탈하면은 을 다음 지지선은 9 1 0약 9,000선이 될, 될 거고요. 이 마저 이탈한다고 하면은 다음 지지선 여기 기준선 이 빨간색 선, 빨간색 괴선인 기준선과 역시 과거 구름대 상단을 근거로 만든 약 8,485선 8,500선 이 부분이 어 주요 지지선이 될 거고 매우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가격이 계속 내려온다고 하면은 8,500선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뭐 9,800선 9,800선에서 9,500선 8,500선 이 사이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계속 내려오면 이 사이 계속 매수를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손절라인 제가 말씀드렸죠. 손절은 장기 평선을 이탈하면 이동 평균선 가지고서 장기 평을 이탈하면 손절. 그렇으면이 부분에서 계속 매수를 해서 상승 오파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자리에서 매수를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절라인을꼭 잡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요 차트, 제일 주요하게, 어, 주실라 차트는 아까, 어, 가 봤던 패턴 관점의 4시간 봉 차트를, 어, 주요 차트로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9,800달러 패턴의 하단까지 내려오는지 여부와 내려와서 다시 상한 돌파하면서 목표가까지, 목표가까지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모니터링 하면서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어, 저희 텔레그램 브리핑 채널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반복되었던 그 지지라인들, 9,500, 9,800, 뭐, 8,500, 이런 사인들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g 지대표의 암호화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브리핑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어 좋아요 클릭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및 좋아요는, 좋아요 클릭은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어 g 지대표의 암호화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